질날 같은 흰의 몸에 팔두 같은 새 사슬로 결박하여서 끌어내니 혼비백산 나 죽겠네 여보시여 사자님네 오자 돈도 갖고 가게 만단계여 해결한들 어느 사자가 들을 손가 애고 답답스런 지고 이들 허위에 하잔 말까 불쌍하다 이내 일신 인간 아직 망극하다 영사 심리에 해당 하여 거친다고 스름하라 명년 삼물 봄이 오면 너는 다시 필요 많은 우리 인생 한번 가면 다시 오기가 그려워라 아, 천일입니다. 아, 천일 법사 아, 오늘은 아, 양력으로 2021년 아, 12월 29일 어, 수요일입니다. 음역으로는 어, 11월 26일, 신의일, 시내일. 신의일입니다. 어, 오늘 이거 녹 방송입니다. 오늘 수요일, 음, 밤 10시 정도에 어, 영상은 전과 같이 올릴 겁니다. 올릴 건데, 예, 저들이 오늘은 특히 뭐딱기상방송으로도 괜찮았었는데, 오늘은 사연이 좀 있습니다. 나이 녹화하는 이유가 어 오늘 천연이 저녁 이따 오후에 문상을 갔다 올 예정입니다. 저기 어디 그 대전 저 끝에 문상을 갔다 올 예정인데 문상을 갔다가 그냥 아 올까 싶기도 했습니다만 은 가면은 어차피 뭐 전일 혼자 가더라도 전 어, 혼자 가면 혼자가 어, 술한잔 먹고 해야 될것 같아서 그러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는 시간에는 전일 잠을 자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그래서 미리 영상을 찍습니다. 찍는 거예요. 어, 이 전일 참, 그게 참 이게 사람들이 어, 늘 이럴 때면 이런 얘기를 나눌 때면 참 안타까워요. 응? 안타까워, 안타까운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응. 이승에 와서 자기 인생을 조금 더잘 살다 갈수 있거나, 조금 더 어, 오래 살다 갈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를 못하고 단명 그게 단명이에요 단명 명이 짧다 이거죠 단명하거나 아니면 살아가는 자기 인생을 개고생하다가 죽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응? 왜 그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야, 그게. 오늘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에, 천일이 애들 엄마랑, 어, 이혼을 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어요. 어, 10년이 넘었어. 10년이 넘었고, 그, 오늘 천일이 문상가는, 문상을 가는 그 망자. 망자가 누구냐면, 천일 바로 위에 옛날 전동서의 전동서. 그러니까, 어, 애들 엄마의 그, 언니, 언니 남편이죠. 응? 바로 천일의 윗동서. 전에 윗동서였던 그 중생이에요. 그 중생. 유튜브 어디인가이 천일이 그 천일 집안대력 천일 집안대력을 소개하면서도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천일의 영상을 다 보신 분들 중에는 혹여라도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나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그 그 얘기에 결국은 종지부를 찍는 얘기 같아요 물론 아직 이제 애들 은마 뭐 집안은 아직 어,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음. 에, 애들 엄마 전처, 그러니까 이, 이, 이 천일의 전처, 전처 집안은 아, 어, 뭐 있냐? 어, 이남오녀에요. 이남오녀, 오녀 이남, 응, 집안이 그중에 이제 천일이, 에, 그러니까 애들 엄마가 에, 천일의 전처가 넷째였어요. 넷째 여자로서. 넷째고 밑에 아, 처제. 이천일는 데는 전 처제죠. 처제가 하나 있었어요. 응? 있었는데 이천일이 누차 얘기합니다만은 뭐가 있냐면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을 할때 일반 무지랭이 집안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집안에 도우를 많이 닦은 집안이거나 공덕이 많은 집안일수록 뭐가 있냐면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 게 본인 둘 남자 여자 둘이 눈이 맞아 가지고 짝짝꿍 해 가지고 할수 없이 결혼을 했다 이런 경우가 없어요 이천리이차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없어요 둘이 만날 때는 둘이 만날 때는 두 사람만의 인연이라기보다는 집안 어른들 조상님들이 알아서 엮는 거예요. 엮고, 응? 어이 당신 집안 말이야, 어이 김씨 집안 이씨 집안 말이지, 어 당신들 우리 말이야 사돈 맺으면은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여신 그리고 닦아줄 것같은데 이렇게 할것같은데 어때요? 응? 당신 집안이나 우리 사돈 났거나 이래 가지고 조상님들 선에서 엮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각자 자기 자산들로 내 눈꺼풀에 콩깍지가 따시게끔 뿅 해가지고 만드는 거란 말이죠. 이름하여 팅커벨이 나서는 거예요. 응? 무슨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게이 천일이 봐서는 그게 인연법 각자의 인연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음. 그런 것은 전에도 누차선을 얘기했으니까, 그 자료 투자보고 나오실 테고. 근데 문제는 보세요. 천일 전초 집안, 전초 집안, 천, 그 옛날 그다 얘기했어요. 다 조금만 이바이바하면은전초 집안의 어른들도 어떻게 했냐면은, 저기 전라도, 저맨밑바다 거기에 사던 양반들이, 그 정감록, 정감록에 심취해가지고, 정감록 뭘로 하면 드셔봐요. 인터넷 투자에. 정감독이 심취해가지고 계룡, 계룡산 신도안으로 찾아 들어오신 분들이 그분 조상님들이세요. 응? 그쪽 집안. 응? 그, 그쪽 집안 조상님들이 그런 양반들이었어요. 그러면 정감독이 맞고 틀리고 떠나서 그 신심, 믿음, 그건 얼마나 강한지 아시겠죠? 전라도 깡촌에서, 응? 그, 가전, 뭐 전답 다 팔아가지고, 뭐, 팔을 전담이 있었나 모르겠다만은, 여하튼 싸질머지고, 허기는, 그렇게 자식새끼들 끌고, 이 계룡산으로 들어오실 때는, 어디 가서 머슴살고쩐 없으면은, 쩐 없으면은, 움직이지도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먹고 살만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 털어가지고, 신동안에 와서 털을 잡은 게, 이 천일의 그 전처, 집안 조상님들이세요. 그러면 그 집안에, 그러한 집안, 그러한 집안과 사돈을 맺는 집안들은 평범한 집안이냐? 좀 전에 그 천일이 얘기했던 걸 기초로 들으시면 돼요. 절대 평범하지가 않죠. 그렇게 신심, 이 돈독하고 가득하고 큰 그러한 집안의 집안과 사돈을 맺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결국은 뭐냐면, 오남, 아니, 오녀 이남, 오녀 이남, 이남 오녀. 이 사람들과 짝을 맺는 집단들은 다 결국은 뭐예요? 도끼, 개끼, 비슷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집안. 응?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현실이 그렇잖아요. 아,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아씨나 그런 거안 믿거든? 아우 나나예난 예수가 좋아. 아뭐 저기 뭐 천주교 가니까 뭐 깔끔하고 좋던데 뭐나 신부가 좋거든.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 그 자손들은 모르잖아. 응? 몰라 이제. 이를테면 이나 모녀의 요 자손 새끼들은 모른다고. 그 조상님들이 자, 자기네 조상님들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각, 각자 그 짝들도 마찬가지지. 몰라. 몰라요. 근데 천일도 몰랐었어요. 근데 천일도 이 제자기를 가고부터, 응? 음? 아, 이게 뭐가 있구나. 하고 이러한 내력과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깨 알게 된 거지, 이제. 내 스스로가. 그렇게 살면서, 오, 그러니까 이남, 오녀의 각자 짝짝짝들과 같이 해가지고 손이 다 놓고 데이터 비교를 해봤어요. 각 집안 주르륵 응? 응? 1, 2, 3, 4, 5, 6, 7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데이터를 딱 놓고 펼쳐놓고 정리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바라보니 어느 집 구석이든지 무탈 그러니까 무관한 집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각자 조상님들이 바라고 원했던 틀대로 살아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팔도 굵은 거야. 내똥 굵고. 응? 야 그런 게어딨어 귀신? 어 무서워요. 나 그런 거 싫어요. 그 지랄 옌병이지 7월 연병이에요 그래서 천일이 그랬어요. 응? 천일이 그랬어요. 그, 아, 기, 예, 예, 여기서 얘기해 주게. 제 예, 그, 그러면, 이 천일이랑 여자, 형제가 다섯이라겠으니까, 동서도 다섯이에요. ,이? 근데 천일이 넷째야. 넷째인데, 제일 빨리 죽은 게 누구야? 막내가 죽었어요. 천일 밑에. 죽었어요. 얘 오십, 오십이나돼 죽었나? 50 전에 죽었나 오십 한 마흔 아예 죽었나? 죽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천일이 이혼하고 나중에도 이혼을 했다고 들었어요. 아 이혼? 이혼 안 했다겠나? 아유 모르겠나? 아유 죽었어요. 근데 얘가 안돼 그랬어요. 천일이 아, 이혼 안한것 같네. 처제가 이혼해 주라고 하는데 이혼해 달라고 하는데 안에 버틴 이들어가서 이혼해라. 응? 그리고 거짓말과 인연을 끊어라. 결국 안 하고 있다가 만아빈가 할머니 죽었어요. 응? 비명행사. 행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냥 지사무실에서 지 그냥 죽어버렸어. 그아이 막내한테는 천일이 몇 번을 얘기했죠. 너안 좋다. 그리고 그놈도 바로 그냥, 아이, 형님, 그런 거 있어요. 이 천일이 제작기을 가는 거 알면서도 와서 상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도 그놈은 그랬어요. 그놈이 무슨, 개 죽팔자였거든. 그때 말로부터 박수, 박수, 박수팔자였어요. 개 집안대로 도 마찬가지고. 응? 그 다음에 걔 위로. 그좀 막내 위로 천일이 있고. 천일 위로 이제 좀, 셋이나 셋이 있어요. 셋이 있는데 바로 음, 오늘 문상가는 동서와 그 동서가 바로 천일 위에요 위고 또그 위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둘이 2번 3번 천일 4번이고 2번 3번이 나이가 동갑이에요 동서가 나이는 동갑 동서끼리는 근데 그 동서들이 하루 차이로 하루 차이로 둘다 죽어버렸어요. 하루 차예요. 2번 동서는 월요일 날 죽었고 월요일 날 27일 27일 날 죽었고 3번 동서는 어제 28일 날 죽었고 골 때리죠. 아주골 때려요. 2번, 2번 동서 월요일 날 죽은 동서는 집이 저 경기도 저 위쪽이에요. 응? 뭐 첫일이뭐 이참이 이 인물이 못난 게 천일이 이제 이 애들 엄마랑 이혼하려고 하니까 아주 코빼기도 안 보여요. 전화연락도 없고 딱 끊고 막 해서 천일도 아예 아예 근처에 얼씬도 안 했어요. 얼씬도 안 했는데 한 보름 전인가 부터 는또 자꾸 그쪽 방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뭐 그쪽에 뭐 기도 갔다 올 쪽에도 안 했는데 이렇게 못 쓰고 못 쓰겠단 말이에요. 왠일이 그랬더니 죽었다고 하네요. 어? 27일에 불러 죽었고, 그 다음에 어제, 28일, 화요일, 어제는, 그, 세 번째, 세 번째 동사가 병원에서 심정지자가 죽어버렸고, 그러니까 하루 사이일가 죽은 거예요. 여기 더 재미있는 거. 월요일날, 음, 27일이라고 했죠. 27일. 그 날이 음력으로 11월 24일이에요. 24일. 철밑때 막내동서 이게 죽었다겠죠. 마흔아홉인가 그때 죽었다겠죠. 그럼 제삿날이래. 그게 그럼 제삿날이래. 그리고 그놈 죽은 날이에요. 27일 월요일이 그럼 죽은 날이에요. 올이 <웃음> <웃음> <오늘, 웃음> 얘기로 저는 우리 아들한테 이게 들었어요. 아빠 사랑하길래 어 아들 되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놈 아들놈 막 희한하고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막내인부부 재산날 구인모부가 돌아가셨대요. 그러게 말이다 했더니 우리 아들놈한다 소리가 아빠 생존 애들이 그렇게 친하더니 술 친구 하려고 그날 똑같이 될거 같나요. <웃음> 어떻게 보면, 이게, 이게, 줄처상이에요줄처상 줄초, 결론적으로는, 동서 다섯이 있는데, 응? 다섯이 있는데, 얘셋 죽었어요, 셋. 셋 죽고, <웃음> 그, 일본. 일, 일본, 일본 동서는 아직 죽었다는 소리였어요. 일본 동서 살았고, 천일은 살았어 천일은 이제 이혼하가 나왔으니까, 이혼하가 나왔으니까 상관없고, 응? 근데, 근데 2번 동서는 이혼 안 하고 살고 살았었고. 야, 근데 3번 동서 천일 반려위. 이게도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천일이 이혼하고 이혼하고 나서 바로 열만 했다가 3, 천일이 바로 이후에, 3번 야도 이혼하고 막내에는 그 처제가 이혼해 달라는 이혼 안해 주고 버틴 게다 결국 죽어 버렸고. 그래 됐어요. 참나 <웃음> 이게 뭐 세상에 이런 일이나 뭐 어디 그런데 여기 나갈까면 될라 모르겠다. 막 하여튼 그래요. 응? 아니 막내 동서 지 죽은 날 2번 동서 죽었고 그 다음 날 3번 동서 죽었고 지금 이래다 버렸어요. 응? 막내 동서한테는 천일이 너 그렇게 살면 너안 좋은 일 당할 수가 있다 하고 천일이 경고를 해줬지만 2번 3번 한데는 천일이 경고를 해줄 상황이 안 됐어요. 왜? 경고를 해준다 한들 그들이 이해를 하거나 천일의 말을 알아들을 그런 감이안 됐어요. 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또 버려야지. 근데 그런데 굳이 천일이 뭐 이가프에 떠들 필요가 있냐고. 근데 천일은? 천일은애들한테다 얘기해줬어요. 애들한테는 다 얘기했어.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오래 못살 거다. 응? 오래 못 산다 하고 다 해결해 줬어 근데 그게 오래 못 산다는 걸 천일이 알고 있죠 그게 당장 교류가 계속 있었으면 알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서로 뭐한 10년 이상을 얼굴도 안 보고 살았으니 응?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1년을 어떻게 알아. 근데 단 천일 딱 적시해 준 것은 뭐냐면 은 오래 못 산다는 거. 저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거. 이거기해줬어요 우리 아들한테는. 이 아들놈은 막 되게 신기한 거예요. 아들놈은. 아빠 나이 60이면. 요즘 바로 애들이 애들 애들. 천일위에 철이 천일 4번이라고 했으니까. 2번, 3번. 이 양반도 나이 얼마 안 먹었어요. 이제 한감 넘었어. 이제 한감 넘었어. 천일보다 세살 천일보다 세살 많았으니까. 세살 많았나? 응? 맞아. 세살 많았을게요. 응. 나이들 얼마 안 먹었어요. 세살 응? 응. 보다 좀더 먹었나? 하여튼 응. 이 나이 계단이 안돼 갑자기. 하여튼 이제 60초 넘었어요. 청춘이라고 청춘. 응? 천일이 두차두차 얘기를 해요. 응? 자 이제 결론이 그 말을 해줘서 알아들을 사람 같으면 천일이 말을 해줘요. 응? 근데 천일한는 얘기를 들어서, 왜 그런 거 있잖아. 당장 내가, 내 발등에 불이 안 떨어져 몰라. 천일이 기게 아니, 내가, 어, 내가, 내가 천일이잖아. 니가 내라서 눈뜰줄아니야그 얘기 늘 얘기해줘도 자기는 못 느낀단 말이지. 못 느끼는 거야, 이제. 응? 그러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저렇게. 아, 남들은 뭐, 진짜, 70살에 죽어도, 그런데, 80살, 90살, 100살, 뭐, 이러는데, 응? 뭐, 100세 시더라고 아무리 지랄이 몇더라도, 이건 아니에요. 이 업의 무게와, 이 자기 인생을 잘못 사는 그 대가는, 어, 이지. 무지 큰 거예요. 무지 커요. 저렇게 죽어버리면, 내가 아등바등 모아놓은 돈, 재산, 뭐할 거요? 뭐할 거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그거 뭐였을게요 조선 갈때노잣다니라도 할게요. 아까 서두에 천일이 그 연불 뒀던 게 바로 그 회심곡. 회심곡인데 조선사조선사한테내물이 응? 저성사, 해도 쓸수 있을 것 같아 못 쓴다고.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자, 이제 조금만 여보로 들어가면. 그 동서들에게 죽어나가고, 그러면 이제 애들 엄 맞죠? 응? 이 천일의 전처 집안 쪽, 그쪽 집안은 그 무사할까, 무사하냐? 응? 그때 옆으로서 진행형이라그랬잖아 진행형이에요. 그 집은 진행형이요. 에 천일이 그 언젠가 영상에 그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천일, 이 전환 법당을 딱 차리고, 제대로 격식을 갖춰가지고, 번듯하게 딱 차리고, 그, 어, 집으로 딱 이사를 갔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그 집안에, 그, 김씨 집안이라고 하자고요. 그 김씨 집안, 응? 이, 이 천일이 전처. 천일도 몰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찾아오셨어. 찾아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좋아가지고 난리 치는 거야. 그러면서. 당신들이 내가 원하는 거다 해주겠디야. 네가 필요한 게 뭐니?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천일이 뭘 모르니까, 글쎄요, 뭐 필요한 거 딱히 뭐 어쩌겠는데, 그, 지금도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인데, 할아버지 키가 크시고, 호리호리하시고, 할머니는 약간 작으시면서 빵빵하셨고, 할머니가 되게 독하셨고, 할아버지는 완전히 선비 스타일로 그냥, 그, 요즘말로 공초가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그 모습이 하도 생생해가지고 응? 애들 엄마 엄마 전 장모죠. 자, 장인 장 장모 그 집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얘기를 한번 물었어요. 그러니까 애들 엄마도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귀 얼굴을 못해요. 귀못대 그 못해, 형태를. 응? 어릴 때 돌아가셔가지고. 그천일이 그 꾸며서 본 모습을 그대로 장인 장모한테 물었어요. 혹시 할아버지 이해고 할머니 이렇고 두분 관계가 이랬느냐. <웃음> 어떻게 알았냐고. 두분다 그니까 그 장인 장모가 놀러 가지고 어떻게 알았냐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다 얘기 줬죠 이러이러니까 하 오셔가지고 뭐 많이 도와준다고 하더구만. 응? 난뭘 어떻게든 모르겠고그랬더니 <웃음> 놀래더라고 그 집안도 그랬어요 응? 언젠가 이, 이, 이 천일에 그 딸아이를 갖다가 딱 어떻게 막그숨맥히 응? 만들고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고 막저저사호 가겠다고 댐볐던 그그 그 여자 그 저기 신명들이 있어요 이천에 쫓아버렸다는 그 신명들 아마도 천일날 기억가그랬어요그 진해 외갔쪽 진해 가곽죠이 천일한 데는 전 와이프 쪽이죠. 그쪽 귀신들이라고 천일은 생각을 했어요. 건들기만 건드려 죽여버린다고 막, 천일이. 왜? 천일이 버티고 있으니까. 어디서 내 새끼를 누가 건드려? 너희 집 새끼도 데리고 가라고. 응? 너희 다, 다섯, 많잖아. 많아요, 그지? 많어. 많아. 우리 그 전처 아버지가, 그러니까 옛 장인이죠. 예장인이막 큰아들인가 이렇게 들었어요. 응? 그 밑에 나그 둘째 셋째 내 주름 있어 이제. 그러면 저거 거기 새끼들 많거든. 거기가 될 거라고. 아니면 내 새끼 건들지 말아. 내 새끼 건들었든 나 죽여버린다고 내가. 하고 난리 부르치니까다 도망간 거예요. 죽여버린다고 막. 그나마 이 천일이나 되니까 천일이나 되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왔어요 너무 넘어왔어요 너무 자 보세요 지금 이 동서들이 죽은 것은 뭐냐면은 전처집안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전처집안 자기 집안 때문에 못 풀어서 죽은 거예요 자기 집안 자기 집안 걸못 풀어서 죽은 거예요 전처랑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자기 집안 못 풀어 죽은 거예요 이거 전처 집안만 그렇게 돋 닦고 열심히 공, 공덕 쌓고 빌고 가야 될 집안이었던 게 아니고 동서들 다섯 명이면 천일 포함 다섯 명이면은 다섯 명 5명 또한 전부 다 그러고 살았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를 못해서 죽어 자기 그냥 자기 명대령을 다 죽어버린 거예요. 천일이들 얘기해 주죠. 제자들 자체가 명이 짧다고 병이 짧아요. 어? 그리고 인생 자체가 진짜 팍팍하고 뻐근하고, 이제 뒤져. 그러니까, 자기 집안, 자기, 자기 집안이를 자기들이 못 풀고 가다 보니 죽을 수 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게. 전처 집안의 영향으로 죽었다. 이건 아니에요. 전처 집안은, 전처 집안 나라면 자기네 새끼들, 자기 집안, 자기네, 그, 거기서 그거, 그렇게 거 풀고 가고 해결하는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근데 중요한 건, 못 풀고 가면 결국은 그렇게 된다. 라는 거예요. 아시죠? 이 얘기를 천일이 여러분들한테 건네드리는 이유는 정말 명심들 하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네 팔뚝 굵지, 내똥 응? 굵고, 씨야, 씨. 뭐, 응? 한번 살다 그만이지, 살다 가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생들 집안은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흔히 그러잖아이 좋은 세상, 응? 이 좋은 세상 하루라도 더 살다가 죽고 싶으면, 응? 하루라도 더 오래 살다가 죽고 싶으면 정말로 열심히 빌고, 열심히 빌고, 닦고, 조상님 위하고 살아요. 아셨죠? 오늘 이제 천일이 문상을 가면 그 천일이 조카죠. 이종조카. 큰 애가 가신하고 작은 애가 모스마에요. 응? 그 집에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렇게 있는데 가면 천일이 딱 걔네들은 이제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얘네들도 본적이 무죄적으로 됐기도 하는 그난 20년 가까이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천일이 딱두 가지만 얘기해 주고 얘기해 주고 오려고 그래요. 뭐냐. 첫 번째. 재산은 꼭 지내라. 두 번째. 두 번째. 음력으로 지내라. 요 얘기. 여기에 하나 더 붙여준다면 하나 더 붙여준다고 하면 하나 더 나중에 돈이 꺼달라 응? 돈이 꺼달라 돈 생기고달라 네 아버지를 위해서 구단 보내줘라 이 얘기 제 한번 올려줘라 이 얘기 요 얘기를 저들은 가서 어, 해주고 올 생각입니다. 해줘야 돼요.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상관없어. 천일이 모르지. 하든 말든, 그것도 상관없고. 천일은 이 신의 위치와 이 도리를, 이, 이 우주의 질, 이걸 알면, 아는 사람으로서, 어른으로서, 그 아이들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안 하고는 걔네들을 몫이니까. 그 얘기, 그 얘기 해줘 이번에 그천일이 문상 가는 그 집안 그 위에 바로 그, 그, 동수, 그 동수의 엄마. 엄마는 살아있어요. 건강이 나이도 있으니까 건강도 많이 안 좋겠죠. 팔자가 그 엄마, 그러니까 동수의 엄마. 저도 옛날에 많이 뵀으니까. 팔자가. 흔히 하는 말로, 그냥. 제자 팔자고, 비록 닦을 팔자고, 무당 팔자예요. 그걸 못하고 오다 보니까 새끼를 홀린 걸 그대로 온 거예요. 마지막 정리하는게 이게 뭐냐. 그렇게 동서들이 지금 현재 셋, 다섯 중에서 세 죽었다겠어요? 응? 천일은 제자 잘 가니, 천일 빼버린 게 하나 남았어, 이제 일본. 일본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는데 그럼 이렇게 죽어버리면 그 것으로 끝이 끝이냐? 아니지 천일이 얘기하잖아 아니라니까 천일은 천일 애들한테 얘기해 주면 다 얘기줬어요 야 그다음 그러니까 우리 애들 또래 죠야 그다음 바턴니 얘는 이 집안은 얘를 가고 이 집안은 얘를 가고 이 집안 얘다 얘기줬어요 해 오래전부터. 그게 애들 내려가요내려가 저리 저저분 편에 얘기를 했죠. 어, 내가 죽으면 다 끌고 갈게. 열심히 빌고 딱다가가 죽어도, 응? 음? 그게 안 되는 판인데, 내통 굽다고 무식해와 무식하게 살다가 죽어버렸는데, 그게 그 업장 덩어리가 그냥 가만히 나서 죽으면서 같이, 쓰 뭐야, 같이 쓸려갈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러지. 그게 또 애들로 내려가야, 애들로. 그러면 그 애들 인생이 평탄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평탄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은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열심히 닦고 열심히 풀으라고. 아셨죠? 응, 떨던 30분 됐어요. <웃음> 그러니 오늘은 이 천일이 이제 걸렸다고, 여러분들이 영상 볼 시간이면 천일 자든지, 어쩌든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기서 자, 그, 동서 다섯 중에 제대로 딱길이 풀고 가는 거는 이 천일. 천일 뿐이 없다는 거. 응? 어? 나머지 다 주르륵, 그냥 번호 탄 거야, 그냥. 주르륵. 에휴, 참. 불쌍하다고 말 못하고, 안 듣다고도 그렇고, 좀 그래요, 해. 명심들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거. 아셨죠? 명심들 해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지금 시간이 이제 12시 반인데, 일단 3시나, 4시, 뭐, 3시, 4시 이때가 나설까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또 뭐, 갔다 온 얘기, 할 얘기가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여기까지 들어 들어가서 편안히 좀 오시고,